보건의 동물보호소가 언락이 됐거든요. 이거 잠깐만 볼게요. 고양이, 참 고양이, 브리티시... 이 네모는 뭐야? 브리티시 쇼트예요. 어, 그럼 이건 쇼갈리야 <웃음> 이름이 이상해. <목소리> 자, 저번 편에 이어서 계속 팻 DLC, 새로운 맵을 넓히기 위해서 손님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주러 가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이거를 6억 주고 샀어요. 아우. 이거 팔긴 팔아야 돼요. 팔기 위해서 다시 꾸미는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또 새로운 집을 살수 있으니까. 진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피눈물 납니다. 자, 이거는 일단 보류를 해놓고, 오늘은 집을 계속 언락하기 위해서, 주줌 맵에서 팻 DLC로 가가지고, 이번에 또 새로운 맵을 진행을 해볼게요. 이건가? 이건가 봐요. 일단, 오늘은 이걸 할 거고, 그 전에 잠깐, 모건의 동물보호소가 연락이 됐거든요? 이거 잠깐만 볼게요. 아, 저번에 그, 입양할 건지 안할 건지를 전화로 얘기를 나눴던 그 어르신 있었잖아. 그분이 동물보호소에서 일하시나 본데, 우리가 원하는 애들을 집으로 더 데려올 수 있네. 와, 보더콜리 있어. 레브라도. 로트와일러. 성격 고집스러움 당나귀 그려져 있는데? <웃음> 골든 리트와 <웃음> 너무 예쁘게 생겼다. 미친 거 아님? 로트와일러. 같은 종이 좀 껴있네. 어, 같은 종이지만 살짝 그 성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르네요. 포메라니안도 있네? 어 동글동글해. 귀여워. 비글. 어, 고양이. 샴고양이... 브리티시... 이 네모는 뭐야? 브리티시 숏해요. 어, 그럼 이건 숏갈이야? <웃음> 이름이 이상해. 뭐, 뭐야 이건. 뱅갈. 아니, 뱅자도 인식이 안 된다고? 아, 폰트 좀적용되게좀 해줘요. 네모 읽기 힘들어 죽겠네. 와, 토끼도 있어. 일단 이거는 다음에 히프이랑집 꾸밀 때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주문을 받는 걸로 진략을 해보도록 하죠 반려동물 보호자 그래 이분이었어 와우 집이 엄청 좋은데요? There is this saying about changing the world I'm sure you know it I've already started with myself Now it's time for my home Structure and order They are crucial for my plans This is how I see it Cats and dogs will have their rooms downstairs The other pets In the attic Yes I know i nice it. t 와, 진짜 but 멋있는 마인드다. <웃음> 어, 뭐야, 당인냥도 있어. 오, right? 어, 이번에는 좀 맞추기 쉽지 않겠는데? 반려동물 보호자. 이 엄청나게 커다란 집을 사람이 위한 집이 아니라 입양해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을. 위한 집으로 꾸며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 개판이에요? 아 여기 그냥 서비스로 치우려고 했는데 여기도 치워야 되는 곳중 하나네. 사용하기. 어 뭐야? 아 어, 이거. 룰루루 룰루루 룰루루 어? 어? 도망갔어. <웃음> 아 너구리가 여기 다 해집어 놓은 거구나. 아 어쩐지 범인이 너구리였네. 아, 잡아서 조졌어야 되는데 <웃음> 장난이고. 와, 밖에 좀 봐봐요. 대자연 그 자체. 나무 배기가 있네? 이거 배, 배야 되는 거 맞아? 아닌 거 같은데? 미쳤어요? 갑자기? 진정해. 야, 근데 집이 진짜 크다. 우리 이때까지 본집 중에서 역대급에 속하는 거 같은데요. 일단 들어가 봅시다, 정문으로. 야 여길 다 뜯어 고쳐야 돼 아이템 판매하기 여기 있는 거싹다 팔아야 돼요 와 진짜 통 크시다 와 TV도 근데 그거 아세요? 의외로 동물들도 TV 보는 거 되게 좋아요 해 우리 삼동이는 TV 모니터에 벌레 기어다니는 그런 거 틀어 주면은 되게 잘 갖고 놀더라고요 <웃음> 벌레가 막 움직이는 거 보고 손을 탁 이렇게 뻗는데 너무 귀여워 진짜 이거 팔아야 돼? 아, 이것도 팔아야 되네. 어우, 밝아. 아, 역시나 어쩐지 너무 밝더라니 내가 좋아하는 전등이었네. 역시 이거만큼 좋은 전등이 없지. 성능 확실하네. 여기부터 일단 꾸며보자. 아이고, 사야 될게 많네. 일단 바닥 타일부터 깔아야 돼요. 나무 바닥 타일로. 어 훨씬 밝고 이뻐진 느낌이에요 강아지 침대 희뿌이었으면또 이거 좋다고 이거 쓰자고 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는 것이니 만큼 저의 취향에 맞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아 뭐야 이건 징그러워 뭐야 이건 더 징그러워 아니 이게 왜 색색들이 다 같은 색깔로 이렇게 색깔별로 있는 거야 너무 구려 여기 또 있다 왠지 너 <웃음> 왠지 너 이게 이쁘다 무늬가 있는 게 이쁘지 않냐고 이거? <웃음> 지옥의 불구덩이 용암 같은 그런 느낌 아난 이게 좋은 것 같아 나 이거 되게 이쁘 오 이거 봐 색깔도 너무 잘 어울려 일단 가구를 다 사고 다음에 배치를 합시다 아나 이거 왜 자꾸 이 무늬를 계속 내세우지? 얘네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이쁘다고 생각하는 건가? 제작진? 돌았어요? 야, 흰색으로 해 됐어 마음에 들어 이걸로 해어 이쁘네 이쁘네 일단 여기다가 하나 놓고 이 생각보다 되게 크다. 밝은 사료매트. 파란색 충분히 예뻐. 이걸로 써. 왜안 둬지지? 화장실용이겠죠? 어. 됐어! 사료매트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사료기 위에다가 놓는 용도인 거야? 굳이? 왜 그런 매트가 있어야 돼? 물 같은 거 먹을 때 물을 흘려서... 어... 그렇구만. 야 이건 흰색이 제일 나아. 됐지? 개장난감 아 이거 뭐 장난감 어디에다가 두라고 여기 위에도 못 올려놓게 이거 진짜 미친 똥개 아님? 옆에다 둬 비명닭 개장난감 장난감 이름이 너무 현실적인데? 비명닭 똥모양 개장난감 아닌가 뼈인가? 뼈도 안 써지는 거야? 개장난감 타 되게 좋아 보인다 초록색 어때? 초록색 아까랑 깔맞춤 하는 거지 쥐모양 고양이 장난감 올릴 수 있나? 아 못올리네 심하다 이거 장난감. 고양이 화장실 하나는 파란색으로 가자 더블 발받침대 걸터 앉는 용도인가? 고양이 급수기도 있어 자좀 배치를 해봅시다 어... 내가 봤을 땐 여기를 고양이 영역으로 꾸미고 여기를 강아지 영역으로 꾸미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다 옮겨야 되네 야발 잠시 후. 좀 발에 치는 느낌인데? 자, 다시 옮겨요. 음. 개 빡치는구만. 아, 어, 꼬져 제발. 저리 가쓰애기들 됐냐? 됐어. 아, 우 힘들어. 씨. 벌써부터 지치네. 왜 얘네는 매트안 깔아 줘? 뭐지? 뭐지? 진짜 이게 다라고 고양이들은 왜 차별대우함 야 장난감도 거의 다 강아지 거야 이거 강아지 거지 이거 강아지 거지 아 근데 이건 이건 진짜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 가운데다 이렇게 놓자 아 그러면은 물물 밥밥 이렇게 두자고 이렇게 뭐야 귀여워 조그매 됐지 이상한데. 약간 이거 집주인 분이 살짝 모자란 거는 니돈 알아서 사세요 불편하시면 약간 이런 마인드지 않을까 갑자 때리고 싶은데? 쥐랑 고양이 공은 고양이 거죠? 에? 난 테니스 공을 고양이들이 가지고 노는 골을 못 봤는데? 그래 뭐 쥐는 그렇다 쳐 쥐는 고양이들 건데 테니스 공은 절대 아니야 아! 털실 공이 따로 있구나 그래 이거는 고양이 거 맞지 이거 털실 공 맞아? 맞네 됐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펜스를 놔보자고. 됐지? 여기에다가 설치하면 되려나? 여기다 둬자, 여기. 이쪽이나 이쪽이나, 둘다 움직이기 쉽게. 이렇게. 오, 소리가 찰진데요? 뭐야, 펜스 게이트를 하나 더 설치하라고? 이게 무슨, 왜 문을 두 개를 설치해? 길게 해서 고양이 쪽도 펜스를 쳐야 된다고? 아, 그러니까, 문으로 못 나오게? 왜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왜죠? 왜이 상태에선 놀수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들수 없는 건데요? 왜 그런 건데요? 들수 있잖아요 지금은 또더 지네 미친 똥겜 됐지! 그럼 이제 문을 문을 이쪽이랑 이쪽 이렇게 여기랑 여기 왜 물음표야? 마음에안 들어? 고양이 쪽으로 들어갈 때 안에서 밖으로 여는 게 낫지 않아요? 야 이걸 잘못했네 이걸 잘못했는데? 여기에 잠금장치가 있잖아 아.. 바라바라.. 불편한거 못참지.. 아이 또 설치가 안돼 미친.. 아이 또 설치가 안돼!!! 아이 너무 불편해 이거! 아 펜스 길이를 좀 줄이면 되려나? 됐다. 여기에서 이제 문을 반대로 돌려서 껴주면 됐어! 아우.. 진짜 힘들어.. 뒤지겠네.. 아니 난 이게 제일 지금 궁금해 아, 이렇게 앉아서 구경하는 거야. 뭐야, 이거 앉는 용도가 맞네. 뭐, 뭐, 아, 이거 용도가 뭐라 그랬지? 발받침대인데? 발받침대인데 왜 여기 앉을 수 있어? 몰라. 됐어, 그냥. 여기 앉아서 애들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발받침대 용도가 고양이들 앉아서 쉬는 도구 같은데요? 그런가? 그렇다고 하기엔 내가 사용이 가능한데? <웃음> 자, 이 방은 끝났어요. 자, 이제 화장실 꾸미러 갑시다. 천장 타일 붙이기. 어 잠깐만 천장도 이제 타일 붙일 수 있게 패치된 거야. 오 마마메야 이제 천장도 수정할 수 있게 됐네요. 아주 좋습니다. 대형 견욕조 우리 집에도 하나 있는 거 이쪽이 더나았으려나 여기보다 원래 일단 일단 놔보자 코너형 수납장 여기다가 구석탱이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너무 구석인데. 여기에다가 두는 건 어때? 여기는 라디에이터 때문에 안될것 같은데? 되네? 한칸띄면은 들어가지긴 하는데 굉장히 꼴프기실군요 여기다 둡시다 그냥. 이게 맞나? 그 다음에 개샴푸. 일단 막 둬봐. 선반. 선반? 선반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두자 여기. 수건 더미. 뭐지? 여기 위로 못 올려. 이게 놔진다고? 장난 아니야 진짜? 죽고 싶어? 그 그래, 차라리 여기다가 두는 게 낫다 nope. 아 올려놓으라고! 좀! 나이 게임 하면서 왜 이렇게 화가 많아진 것 같지? 아니 이 게임이 나를 화나게 만들어 아니 이 씨! 높이도 다 달라 이거! 수건 더미를 두개더 사야 돼요 아니 이걸 어디다가 두라고? 이 위에다가... 아둘수 있네! <웃음> 이거 쌓을 수도 있어? 어... 어? 하나 서비스로 드렸어요 토양견 욕조 음오 이거 되게 되게 이쁘다 좋다 어 이건 우리 집에도 좀 갖고 싶은데 둥근 카펫에 라지 사이즈로 초록색 됐어 다 했지 졸라 마음에 안 들어 나와봐 됐지 이게 더 낫지 음 이게 맞아 이거야 카펫 가운데다 놔달라고 자 됐어 굿 됐어 아주 마음에 들어 어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 저 도둑 아니에요 불켠거 어딨어 응, 어, 불 켜니까 이거 이 전등이 확실히 이쁘다니까 저번 때도 그렇고 오 모자 뭐야 이거 느낌 있네 이건 좀 무섭다 밤에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이제? 요구사항이 거실 정원? 쓰레기 수거함을 뒀썼어야 됐네 쓰레기 수거함 이게 뭐야? 우와 개 커! 아 이렇게 너구리가 더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됐죠? 딱이다. 조립하자. 어떻게 하는 건데, 이제? 뭐지? 철컹. 철컹. 철컹. 퉁. 찌익, 찌익. 퉁. 탓! 여기다 에가 이제 쓰레기통 넣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쓰레기통들은 여기서 살아. 아빠는 갈 거야. 여기서 이제 너구리들이 침범하지 못하겠지? 근데 솔직히 이 정도 쇠창살의 간격이라면 충분히 너구리가 들어와서 또 깽판칠 것 같기는 한데 뭐.. 손님이 주문하셨으니 알아서 잘하시겠죠 저는 원하는 대로만 어? 뭐지? 방금 뭘 본거지? 상호작용이 되네 거실로 가야 되는데 거실이 어디야? 거실! 여기가 거실이야? 어 보통 2층을 거실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자, 다 팔아야 돼요, 여기 있는 것도. 미쳤네요. 땅구대 팔고, 그림 팔고, 팔고, 팔고, 팔고. 책도 다 팔아야 돼? 와, 다양한 책 세트도 다 팔고. 오케이, 다 팔았어. 완전 텅텅 비었어. 토끼 울타리 저번에는 별 그지같은 깔개로 망쳐버렸지만 이번에는 진짜 이쁜걸로 내가 맞춰주마 일 테두리는 왠지목으로 하고 지붕도 왠지목으로 하고 아 진짜 깔개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이건 약간 신문지 그 선물 포장지 같은 느낌이고 이건 그냥 키친타올 키친타올 갈아 놓은 거 같고 이거 아씨 다시 보니까 선녀 같네 이런 질기랄 <웃음> 그럼안 되는데 미리 보기 말고 언내서 확인해 보자고 묘한데? 일단 토끼 집은 여기에다가 두자 기니피그 집와 귀여워 이거 이거는 그냥 이 자체로 괜찮은데? 빨간색으로 그냥 다 통일하자 핑크빛으로 와 되게 크다 아이 천장이 다 이거는 여기에다가 두자 아 근데 그러면 여기 베란다 창문을 가리는데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나머지도 일단 더보고그 다음에 생각을 합시다 거북이 수족관 야... 씨, 너무 큰데? 거북이들 살만 나왔어 몬스터 테라리움이냐 무슨 스터일까? 마이스터 어? 아 햄스터... <웃음> 담수 수족관 야미쳤다 스케일 다 야, 이거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이쪽으로 붙여보자고 라고 하기엔 공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그지? 아. 아, 진짜, 이거. 자리 애매하네. 오, 근데 수족관이 이게 조명이 있어서 되게 멋있네요. 입구를 포기한다! 흡! 이러고 지나가야 돼. 아, 문 위치가 진짜 애매하네. 잠시 후. 이 배치가 딱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해? 이, 이, 수족관 3대 천왕은 딱이 위치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두 개가 문제인데. 이렇게 두면 되지 않을까? 이거, 저 그릇 때문에 이걸 이렇게 180도 뒤집어야 될것 같다고? 무슨 미친 소리야! 그럼 여기 있는 애를 못 보는데! 그냥 여기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거, 이거, 어? 어? 오! 오! 음식이 젖이네? 이렇게 주면 되지. 여기도 젖, 젖이나? 음식 주기. 우와! 쩐다! 여기는 지금 음식을 줄 수가 없나? 음식 줄수 있게 해줘! 근데 여기 거북이가 지금 있긴 있어? 안 보이는데? 몰라. 어쨌든 위치는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내 최선이야. 다음에 펜트리 선반. 아! 진짜 선반까지 놔야 돼, 이제? 그 다음은 뭔데? 발받침? 약간 그 애들 밥 주는 용도로 둬야 되는 건가 봐. 이건 뭐 구석에서 이렇게 두면 되는 거고. 오 여기 자리 딱딱딱딱 맞는거 봐 지금 미쳤어요 펄러그펄러그는 여기 중앙에다가 놔주고 펜트리 선반을 여기에다가 두면 되지 않을까? 약간 높이가 안 맞네 여기? 오 딱이네 그래 여기에다가 뭐 각종 그 애들 먹을 거 두면 되겠네 어떻게 이렇게 자리가 딱 맞노? 이거지 잘했네 그죠?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야 yeah. 끝내기 와우 이미 충분히 이쁜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에 맞게 더 이쁘게 청소가 되었네요. 좋습니다. 내 포트폴리오에 또 다른 아름다운 사진이 장식되겠구만. 보람찬 하루였어. 아이고 우리 크림이 그러고 보니까 아빠가 집에 어? 들어왔는데 우리 크림이 이뻐해 주지도 않았네. 작업에 데려갈 수도 있네요? 다음엔 꼭 데리고 갈게. 집에서 혼자 있었구나. 아이고 간식 줄까? 이리 와 이리 와. 크림아 간식 어떻게 해줘, 이거? 자. 어, 의자 밑에 껴가지고 먹질 못했네. 일로와, 우리 똥띠. 똥띠, 똥띠, 개똥띠. 어? 아조 이뻐요. 아빠 일하고 있잖아. 사무실로는 오면 안 돼요. 여기 있어. 뭐야? <웃음> 이좀 요즘 상호작용이 요상하네. 우리 던지기 놀이 할까? 자. 가서 물어와. 오! 뭐야! 테니스 공 개커! 옳지, 잘했어. 뭐지? 일로와! 가서 물어와! 오이고, 잘해, 오이고, 잘해, 오이고, 잘해. 뭐지? 왜 이렇게 바들바들거려! 불안하게! 어? 왜, 왜 항상 엉, 나한테 엉덩이를 보여주는 거야? 오, 옳지, 잘했어, 잘했어. 쓰다듬기. 언제 쓰다듬어? 어, 됐다. 가벼운 터그 놀이는 뭐야? 반려동물은 지금 바쁘대요 속상하네 터그 놀이 좀 해보고 싶은데 공을 치우면 이제 터그 놀이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어왜안 nope. 놀아줘? 어 맨날 바쁘대 속상하네 스크 크림은 거기서 사라. 아빠는 집에 있을 거야 아 미안해 크림아 그 들어와 아. 오케이 자 그럼 오늘도 재밌게 즐겨본 펫 DLC 하우스 플리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작업할 수 있는 집 하나가 더 늘었네요 엄청 커다란 대저택 나중에 돈또 다시 모아가지고 그 집도 구입을 해서 열심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이 다음에 봤냐 마치도록 하죠 녹화 종료 <목소리>